미 분양 할인 아파트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위에는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미 분양 할인에 대한 뉴스를 올려드렸고,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에 지금 미 분양 할인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미 분양 할인, 최종적인 금액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는데요. 뭐 5억짜리 아파트가 3억이다, 3억 5천이다. 아니면 7억짜리 아파트가 4억이다, 4억 5천이다. 뭐, 금액까지도 명시해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는 상황에 뉴스를 보게 되면 계속해서 미분양 아파트들에 대한 할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 할인이 아니면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할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는 거죠. 뭐 예전에 미분양 할인 금융위기 때와 뭐 다르지 않다. 뭐 그런 내용도 얘기하지만 사실 2007년 8년도보다 실제 더한 상황이면 더한 상황이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그때와의 상황이 틀린 것은 뭐 아무래도 금융위기 때보다 금리가 더 올랐고 아파트 가격이 더 올랐고 리문 사태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전세계적으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코로나가 끝나고 아파트 투자에 미친듯이 올인을 했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리스크는 더욱더 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우리가 요새 보면 주택주택 주택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주택의 얘기는 거의 없죠. 대부분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를 얘기하면서 총체적으로 부동산과 주택을 같이 묶어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의 어떤 리스크가 가장 크다. 그 이유는 사실 물량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2008년도의 7 물량과 지금 현재의 물량, 그리고 그때 그 시절의 아파트 가격과 현재 지금 시점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가격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물론 구축아파트가 3억짜리가 8억, 9억, 1 0억까지 3배, 4배까지 가격 상승을 했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대구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마찬가지겠지만 엄청나게 외지에서 투자를 했는 분들도 많고 대구 자체 내에서도 두 채, 세채 분양권 구입을 해서 투자 투기를 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입주 시기가 되면 더욱 더 리스크는 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건설업체도 시행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라고 등재는 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일부 분양이 다 되고 10 20 정도, 뭐 10%에서 20% 정도 10에서 20% 정도 미분양이 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뭐 10에서 20%는 20%에서 30% 정도는 뭐 누구의 몫이냐 이거는 시행사의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신탁사, 금융, 시공사, 건설이죠. 그리고 시행사. 세 곳으로 크게 분리를 해서 마진을 챙겨가는데, 분량이 완판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남아있는 물량들이 일부 있습니다. 뭐, 적게는 20에서 30%고, 많게, 아, 많게는 20에서 30%고, 적게는 10에서 20% 정도 물량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나머지 10%, 20%라면, 평균적으로 시행사의 몫이 될수 있는데 또한 마찬가지도 마지막 남았을 때조직 뭐, 분양을 한다든가 아니면 회사 보유분으로 다시 대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시행사들이 이 대구의 한계의 어떤 재개발과 분양 진행을 했겠냐? 아니죠. 전국에 아니면 서울 경기에 사업을 진행했을 수 있는 확률도 많습니다. 물론 뭐 소규모 주만한 시행사라면 은 대구 자체에서만 해도 충분히 했겠지만 어느정도 업체 규모가 있다면 서울 뿐만 아니라 뭐 경기, 인천까지도 같이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도 대구지만 은 전체적으로 미분양 리스크를 안고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더욱더 미 분양 할인에 대한 내용들은 많이 나올 것이고, 미 분양 할인으로 진행을 할수 있는 아파트들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가져가야 될 10에서 20%의 아파트 어떤 수익금이 남았다면, 아파트 입주 시미 입주가 되면, 이때 또한 마찬가지 시행사에서 이 수익금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 특약을 보게 되면 저번에도 얘기를 다드렸는 내용들이고요. 한 번씩 영상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잔금이 없어서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사례도 있고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서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용마다 특약이 다 틀린데 돈은 있어도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해 아파트 입주를 못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마다 입주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은 결국은 시행사 입장에서도 수익금을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한 그 시기에 다시 한번 아파트 시장의 불황은 찾아올 것이고 그 기간은 제가 봤을 때 2년에서 4년 길게는 5년까지도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적인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이고요. 미분양 할인 구입을 하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상당히 많은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물론 지금 최초 얘기 드렸는 바와 같이 금액은 적혀져 있습니다. 뭐 7억대의 아파트가 뭐 4억이다. 아니면 뭐 6억대의 아파트가 뭐 4억이다. 아니면 3억 5천이다. 뭐 이렇게 뒤로 아예 뭐 약간의 리스크를 안고 할인하는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재분양을 하는 아파트들도 있죠. 뭐 8억에 분양을 했다가 올 미분양이 났기 때문에 뭐 7억이다, 뭐 7억 5천이다, 아니면 6억 5천이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식적으로 분양을 하는 아파트들도 생겨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수분양자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 부장자들의 반발을 생각해서 공식적으로 할인을 할수 있는 입장은 못되고 하지만 할인을 하지 않으면 현재 분양을 할수 없는 입장이고 매매가 될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무조건 미분양 할인에 대한 내용은 100% 진행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미는 발생이 높기 때문에 뒤로 해서 암암리에 깜깜이로 할인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일반인들에게 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적다.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면서 부터 미분양 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조금씩 올려드렸고 드디어 거의 임박했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맞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조차도 이러한 내용들을 명확하게 꼼꼼히 짚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도 정보지만 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예전 같은 경우는 중공이 끝난 아파트였기 때문에 바로 등기 이전을 해가면 아주 쉽게 정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공사 중인 아파트 이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전화 오셔서 금액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는 중도금 자체를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분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8억짜리 아파트를 미분양 할인으로 뭐 7억 구입을 한다, 아니면 6억 구입을 한다, 아니면 5억까지 구입을 한다고 생각이 됐을 때, 실제 기존의 뭐 중도금 대출 자체를 받으면서 5억으로 할인된 아파트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되는 금액 전체가 필요한 거죠. 여기저기서 많은 대화를 하고 내용들을 접하고 있는 상황에 대부분의 얘기는 중도금처럼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진행을 할 수는 없다였는 겁니다. 지금 이 분야 할인에 대한 내용들이 본격화 가시야되면서 저도 계속해서 소설을 듣고 있는데 대부분 업체에서는 뭐 10억의 아파트다. 10억의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미분양으로 해서 6억의 정리를 한다. 그러면 중도금 없이 6억 전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고 평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10억짜리 아파트했는데 중도금을 받아서 잔금을 치는 그런 상황은 안되고요. 무조건 하고 대부분이 얘기된 것들이 10억이면 6억 할인을 한다. 그랬을 때는 6억 전액이 있어야 된다. 또한번 현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아쉬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7억의 아파트 미분양 할인을 한다. 4억 금액이 확정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금액 4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뭐 2억 넣고 2억 중도금 발생 이런 게 전혀 안 됩니다. 각자체 전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제가 내용을 알려드리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게 전체 금액이 있어야 된다. 미분양 할인 아파트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최소 현금 전체가 없으면 구입을 할수 없다는 라걸 알려드립니다. 이것은 뭐제 판단이 아니고 업체마다 대부분 동일하게 얘기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회원방이 아니라 공식석상에 또 올려드리고 그런 돈이 또 없다면 미분양 할인 아파트가 나오더라도 구입은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희망하고 갈망하는 아파트는 6억대의 아파트가 할인을 해서 3억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그렇죠.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50%씩 분양을 하는 사례는 단한 번도 아직까지 제가 접해보지도 않았고 들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분양을 한다면 일반 개인적으로 뭐 판매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했을 때 대형으로 전체 예, 전체 아파트 호수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예전에 뭐 30%에서 40% 또뭐 지방에는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은 50%까지 할인을 해서 그 회사에 전체적으로 다 넘긴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아파트들을 전문적으로 구입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 분양 아파트 자체가 또 나중에는 부족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 뉴스를 보게 되면 은뭐 그런 분들 공동구매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입장에는 예전하고 틀리기 때문에 공동구매 자체가 아예 될 수가 없죠. 기존 분양을 받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공동구매를 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공동구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100% 분양이 된다고 얘기할 수도 없기 때문에 괜히 분쟁만 키울 수 있는 상황들이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위치가 좋고 1군, 2군 브랜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더욱더 보안에 그 최선을 다 해서 뒷거래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는 쉽게 정보가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지막 뒷얘기에 한번 영상을 따로 올렸으니까 한번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보시다시피 유튜브에서는 회원으로 가입을 언제 했고 또탈퇴했다가 다시 들어오기를 반복하고 재가입을 하는 분들까지도 명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재가입을 하는 분들은 미분양 할인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궁금한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한 것인지 거의 불확실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도 미분양 할인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그 다음날 내용들이 어느정도 유출이 되었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은 사실 보안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미분양 할인을 하는 회사들이 저를 믿고 연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분양 할인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전부터 가입을 하신 분들은 마찬가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뭐, 아직 저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항상 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주의를 하는데 계속해서 뭐, 미분양에 할인에 브랜드 이름이 계속 궁금해서 전화와 문자를 주시는 분들은 어제 뭐 입장에 봤을 때는 거의 뭐, 불악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분들은 최초 마지막까지 검증이 돼야 뭐 어느 정도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고 향후 정말 많은 미분양 브랜드 아파트가 나왔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볼수 있고 이때까지 미분양 할인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도 사실 큰 도움이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브랜드 이름은 마지막까지 갔을 때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 그분들에게만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습니다. 현재 아파트 관계 회사에서도 보안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있고 저도 마찬가지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증하고 따져보고 정보가 유출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제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여기에 많은 회원들과 또 많은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요. 이 분양 할인을 받으려고 하는 분들은 적어도 억단이, 천 단위가 아닙니다. 억단이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인데 이렇게 달별로 가입했다가 재가입을 한다는 것은 어, 어 일반적인 상식에서 어긋나죠. 그리고 카페를 제가 만든 이후도 유튜브는 실명제가 아니지만 은 카페에서는 실명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분과 카페에 실명제로 있는 분이 맞아야 마찬가지 정확한 내용을 또 설명해 드릴 수가 있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예 회원을 가입 안하는 분들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재가입을 달별로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는 분들은 사실 아파트 브랜드 이름이 궁금한 것이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몇천원 몇만원이 아까워서 확인하려고 하는 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그런 분이 아니라면 향후 명확하게 제가 유튜브 닉네임과 카페 닉네임을 확인하고 실명제 확인을 해서 기회를 드릴 수도 있겠죠. 2006년 7년을 겪음에서 실제 미분양 할인 아파트 내용을 어느정도 숙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준비했기 때문에 예전부터 최초 만들 때부터 미분양 할인에 대한 내용들을 올렸고 그에 대한 회원방을 형식적으로나마 만들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좋은 결실을 맺을 시간만 남았습니다. 물론 뭐제 얘기를 못 믿는 분들은 뭐 회원가입을 할 필요도 없고 마찬가지 예전부터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면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하는지 스타일이 어떤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있어서 유튜브 회원 가입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것도 마찬가지 노력이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내일모레 앞에 있는 땅이 세배로 뛴다고 해도 정보가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돈이 없어서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고 정말 가격이 오르겠냐 싶어서 구입을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개개인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불확지짓을 하는 분들은 가차없이 검증을 할 필요가 있고 잘라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올려드립니다.